안녕하세요, 연나신장연예기입니다 네, 선생님 꿈에서 뭐 보신 게 있어요? 응. 어떤 거예요? 꿈에서 갑자기 뭐가 빵 터진대. 안 터진다. 응. 그러니까 확 터진대. 말해도 돼 그냥? 응. 핵이 응. 터진대. 응. 그래가지고. 막 하늘이 막 번개가 막 치고 그래서 막 무너지는 걸 봤어 그리고 나서또 다음, 다음 장면으로 간 거는 무슨 다리야 막 다리가 많잖아 뭐. 나는 그 다리를 뭔데 무슨 차 타고 가면 다리 같은 거 있잖아 그 밑에는 물이 깔려있는데 거기가 탁막혔어 터널 들어가는 바로 입구였어 그쪽에서 근데 내가 음. 나도 거기 있었거든 나도 내 차에 있었어 근데 앞에가 다 멈춰있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있는 거야 근데 다리가 깨져버렸어. 가위가 두정동 났다. 어, 깨져버렸어. 그래서 거기를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당면을 넘어오는 거는 병원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주사기가 보이고 주사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들을 막 봤어. 주사를 구해야 된다. 응. 뭐, 뭔가 뭐 백신이라든지 뭔지 또 아프다는 얘기고 전염병이 또 계속 계속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 응, 그리고 응. 사람들이 응. 엄청 많았고 그게 사고인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거 다리가 멈춰 있던 건지 아니면 뭐를 맞아서 그게 무너지는 응.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그게 선생님이 응. 거기 계셨으면 응. 우리나라인 응. 거죠? 나는 하늘에서 봤어 이렇게 응. 거기 사람들이 찾아,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응. 다 나왔어 빨간 색깔 티셔츠 입고 있는 긴팔 입고 있는 사람도 보였고 근데 문제는 긴팔도 있었고 다 반팔도 있었다는 거야 응.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를 예지, 뭐, 응. 뭐, 이렇게 응. 얘기하잖아요. 응. 그런 거를 응. 지금 응. 이게 최근에 꾸신 것들을 응.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똥이 많이 날라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아. 응. 오늘 내가 느끼면서 오는 거는. 아. 응. 뭔가가 제대로 경제도 되게, 제대로 되게 많이 안 풀릴 것 같고, 응. 뭔가 사건이 터져도 막 이런 것 같고, 또 막, 안 좋은, 막,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것도 되게 많아 보이고, 내가 말하는 거는, 음. 10대도 있지만, 20대에서, 뭐, 40대, 뭐, 이런, 연대로 많이 봐서 보였어, 그데 그, 응. 아, 돌아가시는데? 응. 거.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음. 나이가, 어. 아, 병원에? 응. 그렇게 있는 게 보였어. 이게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직설적으로 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나 이렇게 꿨어 어, 그러니까 음. 나 이렇게 꿨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음. 선생님의 꿈이고 선생님의 실력님들이 예지를 해 주신 음. 거니까 음. 나는 만약에 이제 해석을 음. 해보자면 음. 첫 번째 꿈은 음. 어떤 꿈으로 보이세요? 첫 번째 내가 뭔 얘기했지? 그 <웃음> 다리 어 다리 그거야 아, 야, 다리 전에 그거야 해 터진다. 어. 그거는 뭐 계속 계속 그쪽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경고 아닌 경고, 뭔가 불만을 뭔가 쏟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제일 많이 들었고, 그쪽으로. 뭔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뭔가 열폭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응. 더 심해진다. 어 응. 그럴 수 있겠다. 뭔가 벼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데 내가 너무 무서웠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너무 무서웠고. 선생님도 무서웠다응나 응, 무서웠어 그거 볼 때도.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주변 사이에도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 에두 번째는 뭐 다리에서 사람들이 뭔가 떨어져서 뭔가 막혀지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고 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리에 뭔가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뭐 사고, 그러니까 안전 거리 하고 다들 하시면서 다녀야 될것 같고 굳이 말한다면 피해 가려고 한다면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진짜, 뭐, 와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 막, 황금기, 쉬는 날, 평일 막 이런데 막 몰리잖아. 아,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거고.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없을 테니까.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라는 얘기야. 선생님도 응. 있었어요. 선생님도 조심해. 나도 어디 가나 봐. 기도를 가는지 못 가는지. 아무튼 내가 보였어. 아니면 이거 말해주라고 보인 건지. 아. 아니면 내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 선생님이 그래서. 다리 끊기는 앞에 있어서 끊 나는 위에서 거야? 봤다니까. 아 아니야. <웃음> 위에 어. 떠나 위에 창타고 어. 위에서 날개가 있었어. 그래서 <웃음> 위에서 <웃음> 이런거 봤다니까. 그래서 아, 뭐, 어. 내가 위에서 아, 내려놓고 아, 본 거니까 이게 뭘의미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 음. 그론처럼 위에서. 응. 위에서 이러고 <웃음> 봤으니까.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빨간 색깔 티를 입은 아저씨 그아저는 떨어져 죽은 거야? 구경하고 딱 보이는데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위에서 보면 콩나물 같잖아 그쵸? 근데 색, 색 컬러 있는 옷을 보니까 딱. 봤어. 그래서, 뭐지? 이러고 본 거였어. 산을 바글바글 해서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차들이 다 박살이 난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멈춰서 다볼빨개처럼 보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보였어. 그래서 진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가운데로도 못 가, 다리라서. 꼼짝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세 번째. 뭐야, 병원 응, 병원. 그리고 다음 장면이 병원이었다고 했잖아. 그 병원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사람들 막 흘려와가지고 막 가고. 근데 피는 보지 어? 않았어. 피가 나오지 않았어. 피가 아니었어. 피에 못 쳐져있으면 차라리 좋을 수도 있어. 꿈에서 피를 본 거니까. 근데 피가 아니었어. 그냥 사람들이 의식불명이었어. 아, 그리고, 어. 뭐, 주사를 찾았다 응, 어, 그리고 주사, 주사, 주사, 주사 막 계속 그랬어. 이거 구해야 돼, 이거 구해야 돼, 막 이렇게. 선생님 느낌에는 뭔가 다른 병의 참고이랑 응. 생각하는. 응. 전염병이 또 다른 전염병에 돌수 있겠구나, 계속 계속 돌겠구나, 계속 계속 응. 그런 뭐. 것들. 응. 막 탈락했다, 막 이런 것들이잖아. 있 응. 그런 거 많이 심해지겠다, 이런. 것. 근데 내가 본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를 뭐냐면은 우와, 주사도 한번 맞으면 안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음. 응.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못 봤어 그냥 사람의 의식을 못 차리는 것밖에 못 봤어 그냥... 근데 그게 다수였어 다수였다니까요 어. <웃음> 지금 이제 뭔가 꾸뿌리도 어. 해주시고안 좋은 것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음. 혹시 뭐 좋은 부분이나 뭐 이런 음. 걸감지한 꿈은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힘든 거 같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칠 때로 지친 거 같고 근데 웃음이 나고 뭔가 좋은 희망을 내가 나도 주고 싶은데 음, 본것 중에서 희망 가진 거는 나는 못 봤어, 못 봤어. 음,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 <웃음> 더 가난한 사람은 더가난에 파묻힐 것 같고 진짜 격차가 확날것 같아. 네네네. 음, 더날것 같아. 그래서 나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고. 아... 음, 사람들이 전부 다 음, 악에 받친 사람들 같았단 말이에요 악에 받친. 바치는... 음, 약간 분노가... 분노, 음... 막 분노,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신과를 안 다루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음, 진짜 멘탈 잡기 정말 힘들겠다 다들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 밖에 못봤어 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좋은 거는 그냥 그다 지금 요새 월드컵 하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달래고 <웃음> 약간 분위기습술 먹고 약간 이런 거 밖에 없을 것 같아 음. 알겠습니다 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웃음> 듣고, <할게요>. 듣고 계신가요? <웃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